먼저 ISTJ와 식사 약속을 잡는 일은 좋은 신호입니다. 하지만 ISTJ와 일정을 조율할 때 난관을 겪으면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하루하루 바빠서 스케줄 잡을 여유가 없다. 이럴 경우 일단 식사 약속을 잡아두고 킵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. 여유가 생기면 그때 연락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둘째, 이런 일이 반복되면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이다. 상대에게 부담을 느끼지만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완곡하게 거절할 때 이런 방식으로 돌려서 거절합니다. 이런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약속을 한달 뒤에 미리 잡아두는 것입니다. 아무리 ISTJ의 스케줄이 빡빡해도 한달뒤 스케줄까지 채워놓진 않을 것입니다. 만약 여기서도 거절당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념하는 것이 좋습니다. n u l joshi c u n g h a j u o s i yasagem s h e b n a d dukdak jeyong sang n l t o n g h istj wai ui honin shingohashi b l g i o n h b n a e g a s m y n secret n g s n b o n i n u n g f n